자 여러분 오늘 전시의 7일 차예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고집부리고 있는 애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이 고집이 뭔가 이렇게 느껴봤더니 여러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느껴 그건 뭐냐면 마음의 주인이거든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그 기분 나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행복할 때그 행복한 마음을 느끼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이야 근데 여러분은 그 마음을 다른 데서 줬다고 느껴 내가 만들었다고 인정을 안해 내가 만들면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그 마음을 계속 느끼거나 남한테 그 마음을 전달하거나 할 수가 있어 또 남이 어떤 마음을 줄때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 그치? 마음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그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게 내가 만든 마음이고 내가 그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마음이 원인이 돈이 없어서 기분 나쁜 거야 나 출세 못해서 그래 내가 행복한 건 지금 돈이 생겨서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울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그럼 뭐고 그렇지 않아? 돈이 없어도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뭐고 그렇지 않아? 가난한 마음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은 불행한 거야 이렇게 느끼면서 불행한 마음을 계속 만들어내죠. 저는 사실은 이공부내고 나서 제일 좋은 게 그런 주변 상황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마음의 주인인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돈을 빼앗기고 이러도 나는 어떻게 인정하냐면 아, 갈놈이 갔구나. 이 돈이 나한테 있으면 과를 당해서 갔구나. 이렇게 인정해요. 기분 나쁘지 않아 아우 다행이네 이렇게 느껴요 돈이 들어오면 아 올롬이 왔구나 이거 와서 쓸 데가 있구나 그래서 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왜 올롬이 온 거고 어차피 이게 또 나가야 될 거를 아니까 별로 이리일비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내가 내 마음을 쓸줄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용기 주고 싶어 얘가 막 용기가 없어 그럼 여러분 제가 희세할 때나 이렇게 그림리딩할때 어때요 화이팅 하고 막 올려주잖아 그래서 마음을 전해주고 어떤 아이가 비극적이고 막다 절망하고 이런 마음을 나한테 줘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그냥 오염이 돼서 그런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막 힘이 빠지고 힘들어 근데 저는 그거를 받지 않아요 너 그게 네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봐 그림리딩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죠 절망감을 만들고 있지 네가 만드는 마음이야 조금 썼으면 빨리 빠져나와 절망과 하나는 희망이야. 절망을 빨리 인정해야 그 다음에 희망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걸 받고 같이 오염돼서 아이고 죽겠어 하지 않아. 여러분은 그걸 남한테 막 전해. 엄마가 우울증이면 어때? 온 집안이 우울증인데 그 마음을 내가 만든 마음을 좋지도 않은 마음을 붙들고 집착해서 이게 진짜라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우울한 거라고. 나는 이렇게 빼앗기고 힘든 여자라 우울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마음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느끼지 않고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면서 그걸 또 전파를 해요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도 다 우울하게 만들고 응?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집안이 다 우울하고 행복이 없고 그러면서 불평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자기 마음이 자기한테 끌려가서 그게 가짜인 줄 모르고 자기가 만든 가짜 마음이야 얼마든지 만들고 생성시키고 소멸시켜요 생성시켰다 소멸시켰다 오면 내가 그걸 받아주거나 아니면 거절하고 다시 너 틀렸어 이렇게 알려줘 옳고 그름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옳고 그름가본 거야 내가 자식을 대할 때 우울한 마음으로 대 이거 오라 틀려 대답을 보면, 여러분이 자식이 우울하게 살길 원해 행복하게 살길 원해 근데 우울함을 갖다 주고 있으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린 거지. 근데 자꾸 이유를 갖다 대면서 맞다고 그래. 이래서 우울한 건 맞다고. 그런 논리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을 올바르게 쓸 때. 예를 들어 자식이 도둑질해서 어떤 마음 써야 돼요? 도둑질해서 어떤 마음 써야 돼요? 혼내줘야, 혼내줘야 되지. 미움 써야 되지. 그치? 근데 여러분은 미움은 무조건 나쁘대. 그러면 안 써줘. 그래서 자식을 잘못 키워.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게 만들어. 예전에 어떤 우한지 전래동한지 보니까 진짜 소를 도둑질한 사람을 붙잡아서 이제 처형했어 죽여라 저 놈을 도둑질을 계속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 소원이래 엄마를 보고 싶대 그 재판관이 엄마를 불러왔어 그랬더니 엄마를 머리로 들이박아서 죽여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재판관 이 나쁜 놈의 새끼 이제 엄마를 왜 죽였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도둑놈이 된건저 여인 때문이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어렸을 때 도둑질을 해서 엄마를 갖다줬대 친구 집에서 뭘 훔쳐서 그랬더니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옆집에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행복해하더래 그 다음부터 계속 훔쳐다 줄수록 좋아하더래 소를 훔쳐다 주면 더 좋아하고 나쁘다고 가르쳐주고 미움을 쓰지 않고 무조건 잘했다고 마음은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쓸줄 알아야 돼 마음을 쓸때이 쓰는 마음이 맞는가 틀리는가만 있을 뿐이야 여러분 여러분은 맞다 틀리다를 분별심을 잘못 쓰고 있어 마음의 태도를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써야 되는 거지 미움은 무조건 나빠? 그렇다고 무조건 미워하는 게 옳은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은 무조건 엄해야 돼? 그런 분들이 있어 예전에 연세 많은 분들 어?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 하면서 그냥 계속 자기 자식은 무조건 혼내키고 애를 주눅들게 하는 거죠 사랑 쓸때 잘했을 때 어때? 아낌없이 사랑을 쓰고 칭찬해 주고 잘못돼서는 아주 호되게 호통치고 그 마음을 딱 일으켜서 쓸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의 권리를 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기분 나쁜 마음 올라오지. 그치?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이잖아. 거기서 끝나야 돼. 부부싸움 하면 기분 나쁘고 근데 애를 보고 멀쩡한 애한테 화를 내 갑자기. 너 숙제했어? 막 이렇게 하고 가장 나쁜 부모죠. 자기 마음을 갖다가 이 마음을 쓰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봐야 돼. 애한테 왜 써. 그렇잖아요. 화났을 때는 절대 애들을 혼내키면 안 돼. 감정적이 되거든. 애가 일만큼 잘못했으면 딱일만큼 혼내켜야 되는데 막 식으로 혼내게 되거든. 그렇잖아. 그랬다가 이런 부모일수록 어때요. 자기가 되게 좋아. 남편이 자기 사랑해줬어. 그럼 갑자기 애가 공부 못하고 숙제 안 했어도 너무 좋아. 봐. 다 괜찮대. 만만디야. 여기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야 자기 마음에 딸려가서 제대로 마음을 못 쓰는 거야 냉철해야 되거든 자기 마음을 쓸때 그걸 못하는 거야 마음의 주인으로 못 사는 거죠 마음을 인정 안 해줘서 그 마음에 끄달려다녀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라는걸 잊어버리고 망상 떠는 그리고 이 느낌이 올라올 때 이게 진짜라고 느껴 기분 좋을 때 그게 진짜라고 느껴 그냥 기분 좋고, 좋은 느낌 느끼면서 행복하고 싶은 애고예요 그냥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쁜 느낌 느끼면서 이거에 집착해서 나 이렇게 기분 나쁘지 나 사랑해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 공부를 되게 잘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왜냐하면 머리도 좋았던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이 제가 부모님한테 해줄 게 없잖아 되게 그 당시에 가난하고 힘들었거든 아버지가 선생님 했는데 외벌이로 선생님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선생님 월급이 많지만 옛날에 가난했어. 그래서 엄마가 맨날 돈 없어서 쩔쩔 매는 거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빨리 내가 커서 돈 벌어야지 막이 생각만 했거든. 근데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돈벌 수도 없어서 부모님이 행복한 걸 너무 보고 싶잖아. 근데 가장 기뻐할 때가 공부해서 성적이 좋게 나오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한 번은 엄마가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전교 1등짜리 나왔다고 올백이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워서 박수를 받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왔다고 자기 인생에 칭찬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 덕분에 칭찬받았다고 학교에서 오라고 하면 은 학교를 오고 싶어요 엄마가 막 심지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야 날마다 아팠고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서 돈도 없고 고생한 엄마가 기뻐하는 걸 보고 아빠가 기뻐하는 걸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까지. 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야.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돼서 제가 몸이 되게 아프면서 그때부터 급격히 이게 지능이 떨어졌는지 어 뇌가 나빠졌는지 몸이 안 좋아졌는지 하여튼 어 그때부터 성적이 떨어졌지. 그전에는 계속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공부 잘해서 행복함을 느낀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 나는 정작. 기한하죠. 이상했어요. 남들이 다너 좋겠다, 너 전교 1등해서 좋겠다 할때 내가 막 행복해야 되거든. 근데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아서 어 그래? 야너 전교 1등했다고 이렇게 붙어 있어. 가봐. 1등 짜리부터1 0등리까지 맨날 이렇게 붙여놨거든. 그래도 하나도 안 기뻐서 그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두려워서 기뻐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은 거야. 왜? 사람들이 질투할까 봐. 친구들이 나랑 안 늘어줄 까 봐. 그래 넌 1등 했지.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1등 했어. 나는 꼴찌야. 개꼴비기 싫어 그냥. 나 속상해. 쟤는 좋겠다. 질투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 미움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좋아하는 감정을 내보이면 더 미움받을까 봐안 만든 거야. 그 마음을. 그래서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 내가. 아, 내가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나? 아, 행복하지도 않은데. 근데 제 친구를 보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 반에서 한 30등 하던 아이가 10등으로 올라갔거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되게 행복해서 내가 그걸 왜 저렇게 행복할까 1등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잘했다고 나를 칭찬해 주는 그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칭찬해 주는 거였던 거예요 30등에서 10등으로 올라갔으니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해 주는 마음을 행복함으로 느끼면서 써줬던 거야 근데 불행히도 나는 그 마음을 너무 억제하고 안 써주니까 살면서 나중에는 한 30대 중반에가 죽고 싶더라고. 어떤 일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돈 벌어도 별로 안 행복해. 그냥 엄마 사주고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좀 행복해 할때 행복해야지. 행복을 만드는 그 주인이 나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이 막 행복해 할때 그걸 이해를 못 해, 잘. 남이 행복할 때. 막 얘가 막, 어, 조금 돈 벌고 조금 잘해서 칭찬하고 막 행복할 때. 뭘 저렇게 좋아하나 심지어 이렇게 돼버렸고 심지어는 어떤 식이냐면 밥 먹는 것도 행복을 못 느껴 왜 우리 어렸을 때는 공부 시간에 기다리는 게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심시간에 사람들은 다 해, 친구들은 막 이러는데 나는 안 행복해 밥 먹는 게 별로 좋지 않아 왜다왜 왜 이럴까 이 마음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희 엄마가 늘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서 1년에 몇 번씩 그럼 수술하기 전에 굶어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죽을 먹고 그러면 항상 어린 마음에 나만 맛있는 게 먹는 데 너무 죄책감이 들어 우리 엄마 지금 굶고 있는데 병원에 가보면 못 먹고 이렇게 이렇게 주사 맞고 있고 먹어도 죽을 드셔 그럼 내가 그게 가슴이 아파서 뭐 밥을안 넘어가 그래서 밥 먹을 때 되게 죄책감이 들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내 몸이 그렇게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밥 먹을 때도 늘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그냥 죽고 싶어서 이 돌을 닦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알았지.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나에 대해서 행복함을. 저는 이 공부하면서 행복함을 많이 이렇게 인정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기분 나쁜 느낌. 죄책감이나 미움이나 이런 걸 허용 안 하는 분들도 있어. 날마다 뭐가 그렇게 기분 좋으니 기분 좋은 느낌만 붙잡고서 그것만 일으켜. 부작용이 있어요. 정신 승리를 해 그런 사람들은 뭐냐 조금 잘하면 하늘 위로 올라가서 발전이 없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은 발전이 있어 뭘 하나 집요하게 하면 끝까지 파요 만족을 안 하니까 쉽게 행복을 안줘 나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괴롭지 중간에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노력할 때 보상을 해줘 행복한 마음을 일으켜서 날 칭찬해 줄수 있고 또한 내가 잘못할 때 채찍질하고 죄책감도 일으켜서 나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가해자를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다쓸수 있는 사람이거든. 마음을 다 인정해서. 여러분이 어떤 타입인지 보세요. 행복은 잘 느끼지만 성공 못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저처럼 꾸준히 하는 장인 정신이 있어서 성취는 하지만 불행하고 행복을 잘못 느끼는 스타일인지 두개 다를 얻으려면 그 마음을 다쓸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의 주인은 나라 내가 일으키는 거야. 가짜라고. 가짜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성정이 다르지. 그치? 내가 어떻게 일으키고 있는지를 봐야 돼. 어떤 마음도 거기에 갇혀서 이게 진짜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이 마음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마음이든지 그 일으키는 마음은 가해자예요. 괴로움이야 왜 완전히 깨달아서 내가 그 마음을 딱 일으켰다 소멸시키는 상태 경지로 안 가면 일반인 어떠냐면 올라간 건 어때요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어 아래에 있는 건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내려갈 때 고공 낙하해 엄청 힘들지 괴롭지 많이 많이 내려간 사람일수록 이제 올라갈 일만 있고 올라갈 때 기분 좋아. 근데 올라간 건 필연적으로 내려가고 내려간 건 올라가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파동치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여러분 많이 파동치는 게 괴로워 살짝 파동치는 게 괴로워 많이 파동치는 게 인생에 부침이 심한 사람 감정을 세게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괴로운 거야. 엄청 좋아해 그러다가 조금 비난받으면 엄청 괴로워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어때요? 일위일비가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막 엄청 행복하다가 엄청 불행했다 이런 아들이 정서불안이죠. 그렇죠?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한번 혼내키면 막 죽는다고 울고불고 했다가 칭찬 한번 하면 막 방방 뛰어다녀. 이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이게 가라앉으면서 정서가 안정돼요. 그래서 이렇게 커? 컸던 정서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알아차려야 돼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란걸 알고 마음의 주인인 걸 모를 때는 마음에 끄달려다니면서 하늘 끝에 올라갈 때 그냥 날 내비도 올라가게끔 아래로 떨어질 때 그냥 내비도 날 떨어지게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니까 어떤 일로 막 기뻐할 때 내가 그걸 딱 느껴 아 내가 지금 과도하게 기뻐하는구나 이게 그렇게 기쁠 문제인가 이게 어차피 또그 기쁨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하고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란 말이야 또 아래로 너무 들어가 내가 사업 실패하거나 공부 못했을 때 여러분은 끝없이 내려가 죽어야 돼 마지막에는 죽어야 돼까지 가 그래서 자살하고 그러지 말고 브레이크 잡으세요 이게 이렇게 괴로운 문제인가 응? 적당하게 괴로움을 느끼세요 그래서 이거를 진폭을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진폭을 점점 가라앉히세요 자꾸 브레이크 잡고 자꾸 내가 너무 우울하다 싶어 늘 우울함만 느끼고 늘 나를 자책만 하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나한테 그래 너 잘했어 이래서 행복감도 만들어내고 너무 행복감만 많이 만들어내는 분은 나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얘기하면서 어, 조금 조도를 낮춰야 돼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고 너무 어두우면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적당하게 밝아요 온화하게 밟어 너무 뜨거우면 타죽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죽는 법이야 적당하게 따뜻하고 적당하게 밟는 조도를 늘 유지해야 돼 이게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동지라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어 그냥 그 좋음을 그냥 받아들여서 평상심을 유지할 때까지 여러분이 그걸 해야 돼 여러분의 성정이 너무 비극적인 사람은 조금 빛을 올려서 화이팅하는 쪽으로 좀 가야 돼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게 사귀고 여러분이 너무 비극적이고 우울하고 너무 자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너무 방방떠 있어 날마다 정신승리하면서 나는 엄청 잘한다는 아기는 조금 비극적인 사람을 사귀어서 조금 조도 낮추고 일의 일비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조종을 할때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 혼내킬 때 칭찬 한번 해줬는데 그걸 갖고 자기는 이미 확철대어한 것처럼 방방뜨면 불러서 내려라. 내려라 칭찬 하나로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번 혼내주면 나는 죽어야 돼 인정 못 받아서 하면서 막 죽는다고 난리치는 제자는 불러서 마음을 올려라 너 때문에 얼굴을 인상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게 가해자예요 좋다고 너무 방방 뜨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너무 자기만 행복을 느껴 다른 사람은 별로 행복할 것도 없는데 주의와 조화 맞춰야 돼요 적당해야 돼또 너무 비극적이면 사람들을 다 우울하게 만들러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면 다른 사람까지 기분이 우울하니까 항상 그런 걸 조절해야 돼 거울을 보고 애기들이에요 그런 게그 마음을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쓸때 애기들이 그러죠 난리 난리 치고 칭찬받으면 좋아했다가 갑자기 막 울다가 어른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오륙씩 먹어갖고 자기가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상대를 만나도 예의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근데 막 함부로 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막 좋아해서 적당해 줘야 돼 그게 어른이거든 항상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애기 짓을 하고 사는 어른이 나오는 거야 위대한 이슈 하면서도 제가 엄청 놀란 게 세상에 우리 제20대 제자들보다도 마음을 못 쓰는 사람들이 정치인을 하니까 국민이 쳐다보면 너무 무서워. 저렇게 애기짓해서 자기 잘났다고 자화자찬하고 자기 잘못 안 받아들이고 내로남부 하는 저런 사람들이 나를 라 다스리네. 저렇게 두려워 떠는 겁쟁이가 그리고 정신승리하면서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네. 너무 무섭죠. 그리고 국민 앞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막 하고. 이 얼마나 무서워요. 어른의. 중후한 의식이 아니고 준엄한 의식이 아닌 아기 상태의 의식을 보면서 두려운 거야 그 열등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딱 다스려야 돼 그래야 무게감이 생기는 거야 내가 마음을 이렇게 조절할수록 마음의 조, 조도를 조절해서 성숙한 어른으로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안정감을 주죠 안정감을 주는 어른이 돼야 돼 근데 몸뚱이만 어른이고 마음이 아기로 이렇게 막 했다 했다 화잘 내고 성정이 불같고 또는 차갑고 이런 상태로 사는 분들은요 자식을 다똥싸배기로 만들어 놔 얼마나 정서가 불안하겠어 우리 엄마 아빠 눈치 보고 눈치만 보면서 애가 눈치꾸러기만 되고 딱 안정이 안돼 있어 안정된 부모 밑에서 자라면 이렇게 아기가 부모가 다 의지가 돼 의존성을 충분히 쓰니까 탁 자라서도 딱 옆에 사람을 의존시킬 수 있는 이렇게 딱안정된 사람이 되죠. 그렇죠? 또 우리 제자들 보면 정서가 불안한 아기들의 부모는 다그 꼴이야. 60이 넘었는데 아기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가 네가 애기인거 인정해라. 나이가 먹었으면 뭐하니. 그래서 자식이 저 지경이다. 안 되면 막 제가 소리소리 버럭버럭. 버럭. 몸뚱이를 보지 마세요.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하나 봐. 내 자식이 나를 의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마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애기 짓을 해서 자식이 보기에 존경스럽지 않고 내가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애기 같아 이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덤비거나 그리고 자식하고 같이 싸움 박질해. 내가 애기지. 그렇잖아요. 음? 정치인도 그걸 봐야 돼. 오히려 정치인은 국민보다 더 어려. 국민이 걱정해, 정치인은.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줘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자식이 있어요. 제 제자 중에도. 얼마나 철이 없는지 부모가. 아무데나 막 투자해서 다 날리고 막 이러고 다니고. 술 먹고 막 깽판 치고 막. 그 꼴이야, 지금 정치인이. 도둑질하지, 사기치지, 국민한테 거짓말하지.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제가 잘못했대요. 요론이 처음에 내가 버럭버럭 했어요. 왜?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보니까 이제는 알았어요. 내가 가르치는 제자보다도 의식이 어리구나. 그래서 버럭버럭 하면 하나도 안 듣는 거야. 무서워서. 또 그리고 기분 나빠서. 근데 이제부터는 읍소하기로 했어. 부모가 자식한테 읍소하지. 아우, 봐줘. 엄마가 네가 잘못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위대한 이슈는 읍소의 어조로 한번. 그럼 또안 들으면 또 내가 또 버럭버럭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도 읍소 많이 했는데 읍소 하다가도 화딱지가 나는 거야 이거 애기도 아니고 빵살짜리가 하듯이 거짓말을 눈뜨고 하면서 국민을 무시할 때 너무 화가 나죠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지위에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남녀 노소 누구나 다 신성이 있어 자기는 제대로 못해도 다 알아 저게 어떤 인간인지 그걸 몰라 하루 이틀만 같이 지내면 제가 어떤 애인지 다 알지 쟤는 좀 애가 시끄러워. 쟤는 좀 마음은 착한데 애가 멋없이 얘기해. 아 쟤는 속이 깊어. 다 알죠. 그렇죠? 음, 국민이 다 아는 거야. 정치인을 척 보면 하는 꼬라지 보면 1년만 지나도 아는데 모르겠지 하고 그걸 방탄하는 그 모습이 참 한심하죠. 그렇죠? 마음을 못 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 마음 보고 마음 공부 안 하면 철없는 애기로 살아서 나라도 위험하고 가정도 위험하고 기업도 위험한 법이에요. 모든 정책이 다 바뀌어야 돼. 교육, 사회, 경제, 문화. 영채마을 가족 여러분이 먼저 선구자로 자기 마음을 보시고 음, 저도 초년생이죠. 정치평론. 그렇죠? 그래서 잘 못해서 그렇게 버럭버럭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한 1년 가르쳐보니까 알겠어. 이제 수준을 정치인 수준을 다 알았어. 너무 놀래서 버럭버럭 버럭 했던 건데 이제는 읍소했다가 어, 이렇게 딱 좋게 얘기했다가 무조건 낮은 포복으로 기려고 지금. <웃음> 그러다가 어느 정도 버럭버럭 버럭 해도 수준이 돼야 버럭버럭을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우리 제자아기들한테 막 버럭버럭 버럭 하거든. 받아들여. 다내 말이 뭔지 알고 빨리빨리 실수를 인정하는데 아직 그게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은 못받아들여 아직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이게 작은 재주지만 남과 다른 재주가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남을 설득하고 마음으로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그거를 도의는 그거예요 엄청 냉철하고 현실적이야 마음을 보고 딱 해서 미리 결과까지 보고 그 수단은 뭐 뭐든지 다 쓰고 나오거든 요거를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하고 정치인분들께 다른 건 나보다 다 훌륭하시지만 이 부분은 응, 내가 더 낫거든 그래서 요거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나보다 다른 건다 낫지만 마음 보는 거는 내가 계속 산에서 20년 가까이 마음만 본 사람인데 그걸 내가 아니까 그거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주인인 걸 알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육십 넘은 우리 제자의 그 부모님, 그 엄마가 제 앞에서 이러고 다녀.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의 스승 앞에서 그렇게 다녀? 그래서 아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내 앞에서는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어 헤라님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 되니? 그때 이 기분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기분이 자기 게 아니면 누구 거예요? 딴 사람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쁘게 입 내밀고 거울을 딱 보여줘야지. 네 얼굴을 봐라. 이 나온 입이 그래. 네가 내밀었지. 딴 사람이 내밀었냐. 이게 아름답냐. 어른 닿냐. 애기지애기는 아무데서나 삐져 있는 거지. 어른은 낯빛을 항상 조절하고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네가 어른이냐.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런 애기 같은 짓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얘기하고 안 되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늘 자기 마음을 보고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으로 관리해야 돼. 그래서 제 앞에서 제가 이 마음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그때는 진짜 죽습니다. 정치권이나 일반이란테는 제가 벌어가 안 돼. 여러분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가서. 어제 처맞는 거 보셨죠? 우리 제자 무섭습니다. 부처님한테 와서 마부가 물었어요. 부처님 제자한테 잘못한 제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고쳐라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준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혼내준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린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 이랬대요 <웃음>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도 나랑 똑같이 하지 않느냐 너는 말이야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니 당근 주면서 잘해라 이런데 그래도 말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떡하니 그러면 은 때린대 채찍으로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떡하니 죽입니다 이러더래요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거죠 애고는 그렇죠 그래서, <웃음> 잘.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부모 첫째는 육신의 부모님 욕을 먹이는 거야 그런 처신을 해서 두 번째는 나이 들어서 저를 만났잖아. 그치? 이제는 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하기에 부모한테 그래서 낳은 건 당신들의 책임. 낳아서 20살 넘게까지 키운 당신의 책임. 나한테 와서 10년을 공부했는데 못 고쳤으니까 내 책임이 절반. 우리 공평하니까 당신들이 고치고 나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여러분이 이제는 헤라님의 제자니까 나가서 여러분이 그런 처신을 하면 욕을 먹는 거죠. 저도 욕을 먹는 거지아그 여자 이상하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딱 중도로 유지하면서 평정심 유지하면서 내가 마음의 주인이구나. 빨리 빨리 꺾고 골부리지 않을 때 골부리 때 꺾고 너무 좋아할 때 빨리 조도 낮추고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신이니까요.